이제 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맞게 나왔죠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해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의 여백 60을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여백 60도 정확하게 주셨고 내용에 문제도 없는데 여기가 회색으로 나오니까 색깔만 좀 바꾸겠습니다 폼에서 디자인 보기 장단에 서식에서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쇄할 때 쿼리 1을 선택하고 파일 인쇄를 누르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제 폼의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쇄할 때는 쿼리 1을 선택하지 마시고, 폼 1을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없이 잘 나왔죠? 인쇄 미리보기 닫기 하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예를 해주시고, 쿼리 1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이 총평균이 아니라 총합계인데 잘못 구했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총평균을 총합계로 고쳐주시고 평균을 구하는 AVG를 SUM-SUM으로 바꾸겠습니다. 대소문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끝났기 때문에 보기를 눌러서 합계가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칸의 너비가 모자라니까 키우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보기를 눌러 주시고 결과가 맞게 나왔다면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으로 상단 여백을 60을 주고 아래를 봤을 때 페이지가 1페이지로 끝났다면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창을 닫아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를 하실 때는 폼 1을 선택하시고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 인쇄를 클릭해 주시고 프린터가 없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천사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확인을 위해서 A1 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이제 폼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 폴더에서 A1을 더블클릭해서 열어 주시면 폼이 정확하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를 닫게 해주시고 보고서도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인쇄를 누르시고 PDF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A2로 해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인쇄미리 보기를 닫기 하고 폴더를열어보면 A2 파일이 있죠.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보면보면 정확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 일자는 콜론하고 한칸 띄워주시고 간격은 조금 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